이번 콘텐츠는 뭘까요? 보드게임에서 승리한 팁이 고기 먹기! 저 어, 그리고 노래방 소원권으로 이거를 콘텐츠로 만들고 구경하는 걸로 선원를 써도 되나요? 오. 저희가 삼겹살 맛있게 먹는 거를 네? 지켜보면서 리액션하는 콘텐츠로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근데 소원권도 썼어요 저희가. 그렇죠 저희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약간 룰이 추가가 됐어요. 어우, 멤버들 다 같이 배달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 먹을 때 맞아 맞아, 맞아. 숙소에서, 숙소에서. 네. 식탁에 계속 배달 음식이 차가지고 되게 먹기 불편한 상황이 왔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이제 제가 PD님한테 얘기를 했죠. 어 패배팀. 어 패배팀 왔어? 어 패배팀 올셨어요 안녕 어, 오, 어 여유롭네. 예, 한때는 같은 팀이었는데. 음. 한때가 이제 같은 팀이었던 게 정한이 형이랑 호시 형이랑. 어 우리가 저쪽 팀이었었죠 원래. 아 우리 둘밖에 없어? 배신자였지. 배신자가 아니로 이내 소원을 쓴 거지. 내 소원을 그냥. 쓴 거지. 근데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어요? <웃음> 어, 아니면... 먹고 싶은 거 있어? 저희가 먹기 전에 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페배팀도 네. 먹을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 존댓말로 하시니까 되게 기분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오. 그러면 이제 좀 요지해주세요 아예 알겠어요 yes, 알겠어요 저 항상 요, 저, 존중했는데 아, 근데 우리가 솔직히 뭐 아기 아기가 막 이씨 음, 막 아유 얘네 못 먹이려고 어차, 막 이렇게, 어차, 이렇게 먹진 어. 않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어,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되는데 빨리 많이 먹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그래도 약간 컨텐츠 의 느낌이 없으니까. 또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나쁜 게 없잖아. 네, 자, 우리 빨리 뭐 먹자. 그러면 이제 한우 차돌박이 뭐 입가심으로 8인분 어, 어. 시키기로 했고요. 그다음 뭐 여기 요기, 여기만 먹을 수 있는 그 살. 뭐 쫄쫄이 살인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4인분만 음. 시켜볼게요. 쫄쫄이 나오진 않겠죠. 일단 차돌박이 4사랑 쫄쫄이 2 주시고요. 된장 술법 하나 주시고요. 그럼 이 서브를 세개 시켜야 돼. 그러면 해물라면도 하나. 다인분 다 하나니까. 아, 맞아. <웃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케이 okay. 차돌 사사 쫄쫄이 둘둘 그럼 총 사이드가 세개 나가야 되니까 두시고 뭐 싶은 거 있으세요? 해물라면이요 해물라면 해물 두개 나가고 그럼 숟독 하나 나올고요 네, 네. 예, 예. 잠탁드릴게요 예. 어, 빨리빨리 해주세요 저희 공깃밥도 고기 맛있는 걸로 주세요, 아니. <뭐람> 어, 맛있는 걸로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두 명이 굽고 나머지 세 명이 서빙을 하면 될거 같아 요 고기는 네. 많이 주면 안 돼요 이제 아이디어 내면 안 되겠다 근데 좋은 아이디어였어 그럼 내가 지금 반찬을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저거 저 사이드 메뉴 1 2개 줘야 돼 얘네한테 지금. 자 보고 좀 비어 있는 거를 살짝 좀. 저 저희, 저희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아 콩나물 네, 좀좀 주세요. 주세요 콩나물 주세요. 맛있다 콩나물. 야 이거 맛있다니까 네. 이거. 두 개만 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그 뭐야? 백김치. 크림 김치. 아이 어. 진짜 맛있어. 저희 파절이 하나 주세요 파절이? 네네. 네 주세요 주세요 저희 밥도 좀 주세요 네밥 네, 밥 갖고 나가겠습니다 음료도 좀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디노 씨그 저희 그 아까 파절이 시킨 거왜안 나오죠? 파절이가 지금 약간 제조 중이거든요 저희 아. 그 스텔라 네. 두개랑요 네네네 블랑 하나 주세요 스텔라랑 아, 서비... 블랑? 서빙하는 사람 진짜 힘들겠다 스텔라 두개 블랑 또, 하나 스텔라 네. 말고 스텔라로요? 어우 졌으면 어쩔 뻔했니 아, 밥 왔습니다. 아, 밥,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로봇 아닌가? 최첨단 로봇 서빙이다, 아, 로봇 아, 서빙. 맞아요, 맞아요. 아, 로봇이다, 로봇. 아, 디노 씨왜 파달이 안 나오지? 제대로 언제까지 하는 거 디노야. 네. 아, 예. 마술 보여주세요, 마술. 마술. 자, 무슨 맛술 보여드릴까? 삼겹살이 구워서 나오지는 마술. 삼겹살이 구워서 나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1시간 호로록 가겠는데? 너네 배달음식 빌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배달 시키고 있어 그고 있어. 있어. 있어. 아구정거 청... 말씀만 하세요. 나 이거 묵은지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그거 네. 맛있지. 이게 약간 좀 독특해. 원래 저희 집 묵은지가 <웃음> 30년 전통으로 된좀그 네. 장독대에서 이렇게 건져 올라가지고 한 묵은지거든요. 근데 오. 보시면은 빨갛지가 않죠? 이거 뭔데? 무슨 소스예요? 아 이거 비법이라 조금 힘든데. 뭐. 야, 여러분 욕해 어때요? 욕해? 욕해 좋아요? 어 욕해 좋아요. 하나 더 시킬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우리 해물라면이랑 해물라면 두 개랑 아데 아니, 아니. 배달 음식 총세개 시킬 아, 수 있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또? 간장게장? 시트로 아이스 을물리케 하는 거 명호가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간장게장 좋다 그 간장 높은 걸로 시켜줘 별점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두 개가 그 같은 거 어, 맛있겠다 와 아, 진짜 우리 남아서 파티하자 우리 들아 아, 좋다 같이 해야 된다 아, 미안해서럽잖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우 페베티 형한테 미안했었잖아 <놀람> 야 굴락 맛있겠다 야 어때? 야, 야, 시원하겠다 야아 나 진짜 맛있어 <웃음> 고기는 한몇분 걸릴까요? 사장님? 한한 20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제한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어, 시작이 안 됐어요 첫 곡이 나와야 이제부터 네, 네. 슬슬 불을 올려봅시다 선생님 네, 이거 공기밥 좀, 아, 좀 여기 저기 저기 갔다 놨다가 여기 다시 와주세요 아 네네네 여기 놨다가 좀 이따 들면 되죠? 지금 다시 와주세요 아아 아, 지금 아아 아, 아, 고맙습니다 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줘야지 굿 보이 굿 보이 굿 보이래 어허 초다저 마늘이랑 양파랑 일 골고루 구워주세요 예예 예예예예 여기 예, 예, 예. 밥이 되게 초밥같이 초밥밥 같아 여기가 천미일미의 천날일미의 공급밥이라고 이거 비법 좀 알려달라면 안 되나? 제가 <웃음> 쌀밥 간별 사로어 근데 너 꼬들꼬들한 밥 좋아하잖아. 자, 아, 나도 아, 파는 파는. 파는. 아, 아 이거 아 나도 꼬들꼬들 파야.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뭔지 돼요? 알아. 자 여러분 차돌 8인분 나왔어요. 와 이게 8인분이래요왜 이렇게 많아? 시작! 시작. 야, 시작했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구워 구워. 구워, 구워. 여기 고기가 되게 하얗다. 많은데? 금방 사라지겠지 응. 그치 저거는 뭐 금방 먹는데 저거 다음 거못 먹는 거 아니야? 미스터 투철 투지지 말철 우리 너무 약해 난 너무 센데 약간 좀몇개 빼야겠다 응와 음. 아, 네, 술국 나왔습니다 어 여기 주세요 우와 여기요? 이거 술국이야? 어, 어. 이거 술국 술국? 아우 잘 먹겠습니다, 형님. 맛있게 드세요. 드셔보세요. 다들 이거를 퍼 <웃음> 어, 그냥 된장찌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나도 원래 이거 이 술국에 대한 생각을 아예 없었는데 정환이 형이 한번 시켜줘가지고 먹었거든. 진짜 짱 맛있어. 술국 맛있어. 난술 넣고 국 끓인 줄 알았어. 그건, 그건 아닙니다. 그냥 된장찌개 안에서 밥 하나를... 밥, 밥 넣고 이제 좀더 쫄쫄쫄 끓인... 아, 이거 맛있다. 야, 가슴이 따뜻해진다, 형. 역시 게임을 이기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아우. 이게 냄새를 맡으니까 힘드네 어 저희 차돌박이 많이 안 타게 좀 부탁드려요 에 절대 안 타요 에이, 약간 맞다. 미디움 웰던으로 부탁드릴게요 미디움 레어 아니면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무다사 없어진다 처음 초반이라서 이따 되면 한없이 어, 아, 안 없어져 아 음. 어, 나왔다 나왔다 첫 접시 나왔다 첫 접시 아 요청 먼저 아유 감사합니다 네, 디노야 이제 사이드 메뉴 너가 네개 주고 싶고 네개 주면 돼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 어, 그거, 그거. 이거? 사장님 저희 쫄쫄이 4인분 바로 구워주세요 네 잠깐만 음. 사인 너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명호 잘 굽네 명호 한 번에 야 딱하네 야 명호 잘하네 명호 잘하네 명호 잘하네. 명호 잘하네 야 야 잘한다 잘한다 와 다운드 다운야자 여러분 라면 나왔습니다 라면 라면 여기 라면 하나씩 주세요 오, 마... 아유 감사합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자 라면 하나 더요 어 라면 하나 여기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보고 배부를 거 같은데 아니 차돌박이도 쫄쫄한데 쫄쫄이 싸면 얼마나 쫄쫄해? <웃음> 얼마나 쫄쫄해? <웃음> 형 응? 토다 토응 음. 우와 슈화 형, 네? 묵은지 그거 소스 그거 없어요? 아 소스요? 그 흰색 네. 소스 그거가 포인트인데. 이 소스 맞나? 이 소스 맞겠죠? 너 쌈장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기 맞아? 어떻게 쫄쫄이살 4인분이요? 또 4인분? 사돌박이요? 아니면 어떤 고기? 쫄쫄이살 4인분. 쫄쫄이살 4인분. 쫄쫄 4인분. 그거랑 삼겹살 4인분 구워주세요. 네 삼겹살 4인분이요. 네. 사이드 메뉴 뭐 올려드릴까요? 형님 4인분에. 뭐 아, 있죠? 사이드가 또. 비냉, 비냉. 비냉으로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불이 안쓸거 하나 더. 어? 쓰고. 우리 고기 시기때쓸 거야, 네. 아, 너무 맛있다, 진짜로. 여러분, 맛있어요? 네. 네. 아, 술리 찌러. 기이 예, 요즘 방송 열심히 해요. 아. 아.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 안 그랬는데. 아, 원래 <웃음> 형더 형 열심히 했잖아. 야, 이거 맛있겠다. 더더 더 맛있겠다. 이따, 이따, 이따 맛있게 먹을 거야, 진짜로. 네, 준아, 저희 수국 좀 일단. 아, 아, 어차피 아. 좀다 시키고 놔요. 음, 아니 이거 비유를 안 해. 가져갈게요. 어어. 아니 고개를 너무 잘 붙는데? 음. 이거 마이크 이거를 널널하게 자겠다. 나도 할인분이 많네, 많네 생각보다. 그러게요. 뭐 먹냐? 많아요. 번논씨이거좀 치워주세요. 오케이. 고마워요. 어, 묵은지 또 줬어요. 저희 파절이 좀 주시면 안 돼요? 파절이는 다. 계속... 파절이가 없는데?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요. 명아 그게 쫄쫄이 자리야? 어. 어. 맛있을 것 같아. 자르는 느낌이 달라. 쫄쫄해? 무거워, 무거워. 어? 김치좀 김치 부어주세요. 김치 이거... 사장님, 이것도요. 야... 지금 먹은지 한 10분 됐겠지? 야, 한 시간 먹기 힘들겠다. 우리가 은근히 밥을 빨리 먹어요. 아, 원래 밥 먹는 거는 원래 아. 진짜 조금 걸려. 음. 나이따이거 내가 직접 이렇게 구우면서 한점한점 한점 먹을 거야 어, 방금 뒤집었어, 방금 뒤집었어 <웃음> 자, 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먹어요. 없어요 저희 좀 천천히 먹으려고요 필요한 거 <웃음> 없으면 민글을못 먹어 아, 디노 명호 잘 굽네 <웃음> 술국 <거> 맛있지? <웃음> 어, 맛있어, 맛있지 그래서 이름이 음. 술국이야? 몰라, 왜 술국인지 모르겠다술 때문에 술국은 야, 아니야 내가 저번에 술국이 왜 술국이야 내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쳐봤거든 그래서 알았는데 까먹었어 쇠뼈다귀를 오랫동안 푹구은 국물에 배추, 우거지, 콩나물, 어린 호박 등을 넣고 끓인 토장국이래 그그 그 유래가 있을 텐데 유래를 네? 봐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왜 술국이라고 아, 부르는가? 어. 술로 시달린 속을 풀기 위하여 먹는 국물 음식, 술국이라고 하는 거그 삼겹살 아까 4인분 시킨 거그 다음에 특양 모둠 4인분 도 여러분 다들 마이크 널널하게 채워요 파절이 고마워요 파절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야슬야들해갖고 참기름 그냥 아 맛있어 소수해. 맛있어 파절이 장난 아니에요 음, 파절이, 파절이 장난 아니다 이따가 이거 내가 꼭 먹고 말 거야 이놈 너무 먹고 싶다 야꼭 먹어 진짜 맛있다 우리가 여기서 안 시키면 끝이에요 뭐 거의 공장이야 이 정도면 좋아 좋아 오케이 사이드 이제 앗 아, 뜨거 애기야 하어 애기 먹으면서 하는데? 아 일까지 안 일까지 헬스 뭐하세요? 야 진짜 까, 야무지게 비워서 넘겨준다 야와할 말이 없어 이거 쫄쫄이살인가요? 아, 네, 쫄쫄이살. 잘 먹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야, 어때? 어때? 먹어봐, 말, 말어봐이 여기에서밖에 안 파는거래. 여기가. 그러니까. 음. 그래서 궁금. 어때? 어때? 음. 어때? 쫄쫄해쫄쫄해닭쫄집 박동지. 아, 어. 어. 아, 음. 맛있다. 담백하면서도. 굳이 어, 필요 없는 거 잡고 주시네요. 근데 사이드 메뉴 4 개가 꼭 나가야 됐어요. 죄송해요. 배달음식 온것 같은데. 배달음식.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배달음식이 왔습니다. 오우! 뭐부터 왔어요? 자, 뭐 하는지 한번 개봉 박두 해볼까요? 짜자자잔 아, 간장게장이다. 와, 야, 진짜 맛있겠다.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순간, 간장게장 우와, 우와. 와. 장갑 좀 주세요, 장갑 좀 정한이 네. 형 너무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시켜줬어. 어, 내가 이것도 먹는 방법이지, 이게 살짝 여기를 떼서 뚜다 따주실래요? 뭐? 아저 저 아, 잘해요 아, 진짜 잘해요 예, 예.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간장게장 손질 디노가 맨날 숙소에서 저거 해주거든 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요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진짜 오. 잘한다 대박이다 아 너무 고마워요 오. 아 감사합니다 우와 자 여기 큰거 있다 이거 미안해. 어 순영이요 네형 먹고 비인지 아닌지 알려줘 음. 비립니까? 사장님, 죄송한데, 저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자, 여기. 야, 디노가 이걸, 이거. 이거 하나. 간장게장을 기가 막히게 하네.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먹어야 되나? 그니 마음이지, 뭐. 어, 쏙쏙 빨아서 먹으면 돼. 와. 자, 내네 사람 간장게장. 베이컨 냄새 난다. 약간, 채, 약간, 육, 약간 느낌이. 딱... 참기름 딱 뿌려가지고 딱, 아. 먹으면은. 야, 정말 맛있다. 여기 맛있다, 간장게장. 맛있다. 여기 맛있다, 간장게장. 그 간장 또 이제 밥에 딱 비벼가지고 알지? 음, 음. 아니, 디노가 간장게장을 진짜 잘 해. 진우 외할머니가 간장 게장 진짜 잘하셔. 이제 고추 삼겹살 나가요. 네. 어, 매불어. 야, 이거 엄청 맛있겠다 이거. 이거 먹을 사람. 먹을 사람. 오와, 아,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돼? 맛있겠다. 이거. 어, 먹어, 뭐, 먹어. 뭐, 뭐. 아, 육회 왔습니다. 유쾌 아유, 육회 하시네요. 네, 아, 육회입니다. 형 특양 모둠 뭐 사이드 뭐할 거야? 아무거나 색깔로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럼 뭐 술국 아니면 뭐 라면? 냉면? 냉, 너네, 냉면, 냉면, 냉면, 삼겹살. 삼겹살 먹고 싶어? 응 어. 다시 깔아줘 삼겹살 영호야 디노야 어 아, 아이고 아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호화스 화스러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개가느라 여기 진짜다 여기 진짜다 배짱. 배불러서 맥주를 좋은데. 못 마시겠다. 다른 거 먹어야 돼. 벌써 두 그릇 다 먹었어. 아. 어차피 이제, 이제 다들 배불러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 저거부터는 저쪽으로 갈것 같아. 나 진짜 밥에 흥미가 떨어졌어. 디노 씨뭐 하세요? 디노 씨. 뭐 하세요? <웃음> 디노 씨. 네?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웃음> 한 번만 봐주세요. 와. 자, 얼른 가서 일하세요. 네? <웃음> 우와, 뭐. 삼겹살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 형 너무 잘 구웠다 사이드 네개 들어가야 돼 이거까지 나오면 와.. 그래서 뭐 먹고 싶어 사이드? 이제 너네가 먹고 싶은 사이드를 시키면 너네한테 갈 거야 다 먹고 싶은 걸로 내놓긴 한 거야 아쓸고 시켜 너네 맛있어 아 사이 우선 사이드 냉면 하나 시켰어 여기 삼겹살 말도 안 된다 진짜 비냉 또 누가 시켰어? 저 주세요 아, 누가 시킨 게 없대 이제 그냥 로만데.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됐나요? 이거 땅떨어 시간 엄청 많이 남았네요 수아 요밥한번사야 이제 퇴근해라 네, <웃음> 라면 2 30분에 채울게 우리가 야 우리 비켜주고 여기 앉아서 먹으라 그래 34분? 25분 먹었어 너네, 지금 우리 라면 다 먹었는데 이거 안 치워주나요? 이게 다비 때까지 안치워주 아직 비기 없네요 새우를 안 드셔가지고 아배 터질 거 같아 야 그럼 우리 그냥 다 같이 먹을까? 어, 어차피 꽉찰거 같은데 어차피 이제 꽉 찼어 그래 그래 그러자 너네 고기 열심히 꽉찼네어 열심히 구해, 구웠으니까 이제 다 같이 먹자 <웃음> 내가 기름인지 기름이 나인지 내가 기름인지를 모르겠다 어, 여러가지 다 넣다 넣어 다 같이 먹자 이제 얘들아 나다 먹었으니까 니네 일로 와응 나와 <웃음> 응 나와 우리 이 컨텐츠 약간 되게 벌칙 컨텐츠를 시작했다가 기분 좋게 끝나는 거네 약간 원래 우리가 좀 행복하게 끝내는 거 좋아하잖아 야 삼겹살이 진짜 대박이야 너 먹어봐 그냥 삼겹살 더 시켜야 될거 같은데 아 진짜 맛있어 조금 딱 지금 먹어봐. 오. 야 삼겹살이 진짜. 진짜. 어 고마워. 먹어 먹어. 와형나 비냉 한번 먹어도 될까? 어. 쫄쫄이살 맛있어? 응. 삼겹살 천원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아, 야 근데 우리 컨텐츠 불량 뽑히냐 이거? 그러게. 아, 그냥 사진도 껴 이게. 와. 소고 진짜 맛있어. 안에 삼겹살이 안에 있어, 잠시만아니 아, 아, 아니, 아, 아니요 한공기밥 뭐. 하나만 야, 갖다 <웃음> 먹어 어? 민규야 민규야, 너가 곱창은 구워야 될거 같아 왜왜왜? 왜, 왜? 곱창이 어려워 삼겹살 더 식히면 안 돼? 삼겹살 맛있게 삼겹살 맛있어 <웃음> <웃음> 삼겹살 제일 맛있어 오늘 아침 <웃음> 스낵 하나만 먹은 걸 정말 잘한 우와. 선택이었다 <웃음> 민규야, <웃음> 가리 먹어, 내가 할게. 형 이거는 얇게 자르고 이거는 얇게 자르고 어 아, 뭘지 얇게 자르고 두껍게 자르고 형 우리 람, 라면 하나 시켜야겠다 라면도 꼭 먹고 싶다 음 라면도 괜찮아 라면이랑 한개라면더 시킬까 아 짜장면까지 시켰어 아우 맛있다 약간 요새 우리 분위기 너무 좋아 나만 그런 게 느껴 영화영 오늘 문진이 내던데 분위기의 주축이지 어? 아 이제 약간 감을 찾은 것 같아 너 하이 텐션으로 하는 감을 너아 형이 아 저도 좀 찾아 거. 같이 화이팅 너도 좀 쳐줘 곱창 냄새가 좋네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호기 <웃음> 씨? 너무 얇아요 양대창인데 거의? 아, 이거 양대창이야 아. <웃음> 우와 대창? 우와. 또 막상 형들이 또 아. 고기 굽는 거 승관이 형 서빙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되게 통쾌하고 네. 좋다 아 통쾌하고 좋아? 아. 어. 아 호시야 멋있어? 아 혹시 이분은 어. 고기 구울 때세시한 남자? 대장 메가는 음? 뭐냐 <웃음> 이게 양대창이야? 저거는 막창, 막창. 이게 대창. 약간 닭갈비 같아. 그니까. 아증 뭐야? 참이 밥인가? 이게 아닌데? 현미 네. 현미. 밥다 먹었어? 그거 맛있어요 현미밥. <웃음> 형 얼마 남았어요? 야, 이제 다 됐어요. 야, 야 여유롭다. 와. 진짜 조금만 남아있길 바래. 안, 남았. 안 남았을 거야 게장 먹고 싶었던 거명어데오 오, 새우가 있어? 아 내일 게장 먹어야겠다 내가 맛있는 곳에 알아 내가 같이 명어는 가자 명어는 약간 이장쪽 게장, 새우, 장 이런 요장쪽 그, 맛집 그, 잘 알잖아 거의 <웃음> 다 침으로 범벅다 갔다 <웃음> 와자 곱창 소스 먹자 먹 짠 패배 팀이 더 좋은 거 같은데요 우리 뭔가 약간 벌칙처럼 먹었어 지금 나 변하네 어. <웃음> 아, 오늘 촬영 좋다 그럼 늦었어 너무 맛있어 여기 진짜 나중에 그냥 우리끼리 밥 먹으러 올거 같아 그러니까 이런. 너무 맛있있어 어,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회식 장소로 짠거 같아 디노야 재밌는 거 보여줄까? 뭐? 야. 아 <웃음> 뭐야, 그래너 너 뜨거운 게 재밌는 거야? 아, 재밌긴 하다야. 오, 이거 봐, 이거 봐, 봐거 오. 아, 맛있는 건 자기가 먹겠다. 음, 민경 라면 먹고 싶어했잖아. 어, 나 저기 왔어, 왔어, 왔어. 뒤에 이쪽. 어? 명호랑 뒤에 쪽. 명호랑 뒤에 둘다 이잖아. 명호랑 명호랑 뒤에 이쪽이면은 둘다 명호 쪽이네. 라면이 아니더라고. 너도 끈지기 먹는다. 와, 이거 라면이야? 와. <웃음> 면의 파괴도로 보았을 때 면을 넣고 그 집게로 넣어서 뒤척이지 않는 라면이야 곱창 모듬 초? 어 아, 주세요 삼겹살 주세요 오케이 삼겹살은 내가 마무리해줄게 아안 알려 했는데 아 고기 골때 섹시한 남자 나왔다 아 고생남이야 아 고기 골때 섹시한 남자 아, 고기 골때 섹시한 남자한테는 5분이면 돼요 음. 나올 아, 네. 촥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 <웃음> <웃음> <당황했죠. 안 달궈졌네. 웃음> 어, 촥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면 진짜 당근 안달것 전. 이게 이 터에 샥 했어야 되는데 어허, 왜 스텝을 하나씩 어, 춤, 다운시키는 <웃음> 거예요? <거야? 웃음> 이래야 잘 거져요. 아 그래야 잘구져요제 <웃음> 마음대로 음,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오오오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오오오. 고기랑 하나랑 고기랑 같이 춤춘다는 느낌으로 보여야지. 아, 더겨미, 섹시해. <웃음> 섹시해, 섹시해. 어, 그루브, 그루브, 그루브. 피츄, 피츄, 피츄, 피츄. 피츄, 피츄. 순간이 되는 둘 사이에 정상이야. 순간이 있는 얘는 내서. 저둘 사이에서는 순간이 내성형이지. 아니, 내가 정상이 얘가 도라인 거. 배고파요? 네. 네. 어쩌라고? 저쩌라고? 금방 기다려요. 3분 안에 갑니다. 3분 안에. Just one stream minute. 아, 역시 고긴 d k 야 <웃음> 너무 자주 뒤집으면은 <웃음> 아니 이거 DK만의 그 비법이 있어 이렇게 자주 뒤집으면 육즙이 빠진다 생각하는데 DK가 보면 그렇잖아 아 애호박으로 육즙 막아주고 있네 <웃음> 그렇지 그렇지 쓸데없는 그런 지방들을 다 태운 마치 약간 유산소 운동을 <웃음> 해준 듯한 느낌 그렇지 드립 컨텐츠 이어서 하는 건가 <웃음> 형 빨리요 <웃음> 어 기다려요 형 빨리 오케이 조경만 나팁 하나 열줄까 아니 알아서 해 화이팅 <웃음> 다 익으면 저부터 하니 혹시 가능하지 어헐 형님부터도 해주. 응? 어디서 아우가 먼저. 집안에서 마취형인데 어떻게 해? 그걸로. 아, 아, 지자로. 권리를 생각하느냐 이놈아. 무슨 응? 말이... 말이 지금 안 되지 않나? <웃음> 난 옛날에 고깃집 사장님 이 되고 싶었어. 고깃집 사장님하면 고기 많이 먹을 수 있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 지금이라도 나는, 할 나는 수 옛날에 나 진짜로 붕어빵 사장님을 진짜 하고 싶었어. 음 왜냐면은 내 내가 다니던 동네에. 부모빵 아저씨가 되게 핸섬했어. <목소리> 뜨거운데 여기다 막 밀가루를 촥촥촥그러면탁탁 파서 딱 넣어. 응? 딱 덮어서 탁 돌려. 근데 그때 반 했었지. 음... <목소리> 이거는 고기 골때 고생남이 구운 고기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 친구를 까기가 귀찮은 거지. 까면 맛있을 거 같지 않아? 맞아 맞아. 까서 놔주라. 까서 아 놔주면 네. 먹을 수 있는데, 나도. 미안해. 아, 한 랩씩 나눠 먹자. 야, 새우가 내 얼굴만 해. 아, 와. 아, 하나 민규 씨, 주문하신 비냉도 나왔습니다. 자, 술국 위에 차분히. 나 지금 너무 무냈나봐, 미쳤나봐. 와, 삼겹살 진짜 대박이 나와요. 빈쌍. 형, 어? 이거 여기 있는 거 빼먹어야 돼. 왜안 알려줬어? 그래, 이거야. 음. 한입 먹을래? 어.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저 나중에 집에서 고기구워 먹겠습니 그때는 혹시 전고싶요네 <웃음> 형, 이거 에어박이야. <웃음> 아이 정도면 충분해. 행복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조합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제 이팀은 약간 식곤증. 아 네. <웃음> 식곤증 있어요. 식곤증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지금. <웃음> 너희도 곧올 거야. 알았지? 아, 그래? 투. <웃음> 어. <웃음> 네. 네. 네. 슬라이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음만요리모비구 섹시한 남자.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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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오오오오 오, 오. 고기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보오야지 고기랑 고기와 하나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만 해 오케이.